time it is. Marvin Devine, Huber, Axel, and you know how we do. <laughs>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버 액시멈 쿠르 액시멈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 광도 주행 영상 잘 보셨습니까? 굉장히 장거리를 운행하면서 일부러 그 하스바스 찾아가서 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 이런 것도 좀 알리고 그 다음에 이 가티바 코팅제 라인업들과 함께 한 소중한 제 젊은 날의 열정 그리고 기록 내가 아직 셀프 세차의 진심이고. 열정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찍고 만들었습니다 뭐 일반인의 입장에서 할수 있는 테스트 그런 것들을 담았지만 그래도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티바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관리제, 광부스터까지 함께 한 시간인데 실내 세정 코팅제 편은 또 따로 올려놨습니다 뭐 기말 필요 없이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이 카티바 코팅제 라인업을 출시를 하고 판매를 시작한 새알람 채널의 대표님들 비롯해서 촬영감독님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가면서 마지막에는 약간 작은 재미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벤트를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티바 코팅제 라인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엑시몬, 가지야! 코팅전 모두 다 하는 세차 과정이지만 제일 핵심 포인트는 페인트 클렌징을 이용한 탈지입니다. 도장면에 유분기와 불순물이 없어야 되고 흔히 하는 폴리싱이죠. 그걸 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일반적인 오너 입장에서 그냥 유리막코팅제를 발랐을 때와 이 전처리를 하고 발랐을 때의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잘 세차하고 잘 시공해야 유리막코팅도 오래가겠죠. 그리고 어, 클레이미트 이런건 좀 선택사항이니까 어, 마지막에 클레이미트에 대해서 어, 실태를 좀 파악하는 그런 시간도 짧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막 코팅 시공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카티바 어? 어. 유리막 코팅 시공 장면 잘 보셨습니까 굉장히 이지한 스타일의 코팅제입니다 음. 뭐 일반 언어 입장에서는 어 사실 셀프 세차장에서 유리막 코팅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고 눈치도 보이고 아 이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느낌도 가지실 수 있어요 뭐 물론 정확한 환경에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노상이라든지 뭐 바람이 부는 날 이럴 때 변수가 좀 작용을 하긴 하죠 어, 버핑을 하면서 미친듯이 잔사가 남는다든지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처리하고 있는데 더 좋겠습니다. 잘해갈라니까. 구독 좋아요. 열처리 장비를 이용해서 유리막 코팅의 경화시간을 단축하고 경화를 완벽하게 끝냈는데 흔히 이제 상온에서 노출된 뭔가 공기의 흐름 자연풍 이런 걸로 말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굳이 이 방법이 최선이다 이런 느낌은 안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촬영을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약간 그런 방법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셀프로 이런 것도 할수 있구나 그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 보시겠습니다. 가보시죠. 활수 그리고 활수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팅 확인을 했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편이고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그러면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서 어 계속 보시겠습니다 화학 내성 물리 접촉 테스트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 모든 코팅제들이 습식 그다음에 건식 페인트 클렌징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서로 창과 방패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뭐이 제품이 하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코팅제 시공하고 못 모르는 상황에서 그 제품을 썼는데 갑자기 지워졌다. 와 이거 중대한 결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주의사항 겸으로 넣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의해야 될게 알칼리 계열 이것들은 굉장히 코팅에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프리워시 이런 것도 잘 선택해서 샴푸 그다음에 뭐 기타 폼 샴푸 이런 것도 잘 선택해서 알칼리로 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섹터 보시겠습니다 Drum keys on the beat. 코팅제 본연의 그리고 더욱 극대화된 성능을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레이어링을 실시했습니다. 레이어링이 뭐냐 코팅제를 1차적으로 바른 그 다음에 경화를 시키고 수일이 지난 뒤 다시 한번 덧발라서 이중으로 코팅층을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작업을 하게 되면 본연의 성능보다 조금 더 기능이 향상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 바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및 방어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방어성 굉장히 훌륭했어요 저도 솔직히 조금은 나올 줄 알았는데 세차한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타올에 아무런게 묻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좀 놀랬고 발수 같은 경우야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눈으로 뭔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그 일반적인 발수 그 능력은 뭔가 향상됐다 뭔가 좋아졌다 이런 느낌 보다 감성마력 올려주는 약간 그런 느낌 그냥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선택지지 레이어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섹터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카티바 유리막 코팅 관리제 그리고 광부스터 이두 녀석을 부산 국제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에서 실시를 했어요 조건 자체는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상황이었고 온도나 습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공을 해보니까 음... 좀 잔사가 이 녀석이 좀 남아요 근데 이 잔사라는 게두번 버핑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잔사인데 살짝 촉촉해지는 순간 타월 한 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닦아 내실거 아닙니까 그 닦아내는 그 장면속에서 만약에 한면을 뒤집었어요 뒤집고 이제 툭툭 닦아내면 말끔 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살짝도 남아요 이 줄들이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남아요 그래서 버핑용 타월을 색을 하나 더 들고 진짜 전문 버핑용 타월로 문대서 없앴습니다 어 근데 이 친구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가격대가 싼 제품이 아닌 만큼의 값어치를 해야 될 텐데 전체적인 광도나 슬릭감 요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네, 전반적인 그 평균치가 엄청 높아요 근데 요 제품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초보자인데 소문만 듣고 카티바 좋대 하고 사서 썼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쉽다며? 여러 번 해야 되고 손이 더 많이 가고 복잡해지고 뭐 그런 점에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딴 거는 전혀 개선할 게 없어요. 단지 이제 이 제품은 가성비 성능 이런 거 정말 훌륭합니다. 뭐 뿌리고 턱 닦으면 그냥 스버에 스버 그리고 슬릿감도 준수하고 이 제품 자체가 바로바로 바로 이제 닦이고 말 그대로 이제 한면 뒤집고 한면 뒤집고 하면서 닦으면 없어질 만큼 잔사 문제도 1도 없고 뭐 광도는. 유리막 코팅제가 광이 나기 때문에 이 광도가 좀 훌륭하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썼다 하면은 단독 사용을 해도 좋고 이렇게 혼합으로 사용해도 세트로 사용해도 좋을 만큼 음 광도는 훌륭했다 그리고 광부스터라는 이름답게 만약에 단독으로 사용해도 충분한 광도를 보장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썼는데 이것만 썼다 해도 한 10%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광도 향상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당일말고 다음날 더 이렇게 좀더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제 차는 폴리싱을 해야 될것 같아요. 긴발이 필요 없고. 유활력기 뭐, 좋은 샴푸, 뭐, 다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고 가십시오. 네,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어, 엑시멈의 A, 크루의 C 요 이니셜 두 개를 제가 영상 속어딘가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겨놨어요. 이걸 찾으셔가지고캡처를 하신 다음에 고정 댓글로 제가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배송 받으실 주소 그 다음에 파일 첨부를 할수 있게 준비를 할 테니까 여기다가 보내주시면 돼요. 요 추첨은 언제 하냐? 일주일 뒤 라이브 방송에서 소통을 하면서 네, 우리가 즐기는 시간으로 뭐 추첨을 한 다음에 몇 분이 될지 몇 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내용물이 어떻게 될지 하지만 이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거 어, 메인 이벤트는 댓글입니다 댓글을 쫙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추첨을 할테죠 대신에 이 이벤트들은 라이브 방송에 무조건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단축이 되고 바로바로 바로 축하도 받을 수 있고 서로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물은 제가 뭔가 잘 쓰거나 뭔가 인증받은 제품, 내 마음속의 제품들로 이렇게 랜덤박스에 넣어서 보내드릴 건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직접 이건 제작을 했어요. 네, 제작을 한 엑시먼 크루의 뭐 버킷용 방수 네,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색깔을 넣어서 똑같이 유광 방수. 예, 요것도 방수인데, 무광이에요. 예, 카티바. 예, 카티바 리뷰인데, 어, 사실 이거를, 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살짝 했는데, 그래도, 뭐, 카티바라는 브랜드가 또 이렇게 스티커로 만들어져서 누군가 이제 버킷에 붙여진다면 참 의미 있는, 누군가에겐 참 의미 있는 예,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제가 바로 뽑았고, 요것도 투명입니다. 이건 투명이라서, 어, 잘라가지고 알아서 붙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스티커는 방수로 제작이 되었고, 어, 뭐 접착력도 나쁘지 않다는 거. 네. 우리 함께 즐긴다는 의미로, 고생한, 어, 엑시멈, 좀 격려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약에 영상이 뭐,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유튜브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있으니까 이 조심 잃지 않도록 항상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엑시멈 크루 디테일링 채널 엑시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